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이오스 Q&A에서 받은 질문들을 코리오스의 코남님께서 오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뭐 감사해요. 맞으셔서 <웃음>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코남이라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코인 알려주는 남자 코남TV로 그, 채널 운영하고 있고 어, 다양한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조금 이오스의 매력에 빠져서 코리오스라고 해서 한국 이오스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오스 관련된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를 있어요. 네, 코남TV도 어, 많이 찾아주세요. <웃음> 오늘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코남님 채널에 가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뭐가 감사해요? <감사하죠? 웃음> 채널 홍보 <웃음> 그러면 일단 에어드라 관련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네. 에어드라 관련 질문을 하자면 네. 마이 이더월렛에 이오스 레지스트레이션을 했고 네. 그리고 에볼루션 그 따라한 제가 올린 동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네네 네, 네, 봤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토큰은 언제 나오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여쭤봤어요. 음, 네. 일단 스냅샷이 기준이 되는데 그 워낙 많은 사람들, 많은 지갑들이 이제 스냅샷에 들어가 있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순차적으로 많은 수량을 가진 지갑부터 해서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받았고. 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지금 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은 아마 에어드랍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스냅샷 시기에 잘그 지갑에다가 보관하고 계셨다면 그리고 비율은 어 이오스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갑 중에서 이오스 100개 이상 보유한 지갑에 한해서 12,000개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볼루션 에어드랍의 전부는 아니고요. 추후에 또 다른 음. 어, 형태의 에어드랍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이 네. 일부 에어드랍만 지원을 해주고 모든 에어드랍을 지원을 해주진 않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지원해준다는 게 이제 거래소에서 각각 개인의 지갑에다 그 에어드랍 받은 토큰을 제공을 해준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거래소에 뭐 상장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출금을 지원을 해주게 될 텐데 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거래소의 정책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거래소에서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뭔가 이 토큰이나 이 프로젝트는 우리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없다라고 음.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모든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래소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체인스나 음. 국내 데이빗이나 이런 새롭게 나오는 거래소들 중에서 이렇게 모든 에어드랍을 다 지원해주겠다 음. 하는 거래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업비트나 빗썸도 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에어드랍 지원하고 딱 선포하진 못하겠지만 음. 네.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웃음> 그러면 다른 토큰보다 사실 이오스가 에어드랍이 제일 많잖아요. 네. 왜 이오스만 이렇게 많은 거고 도대체 누가 주는 건지? 음, 이오스가 어쨌거나 플랫폼이고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갈 많은 데비나 음.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 음. 그 프로젝트와 데비 만드는 개발 회사에서는 이 이오스 생태계 위에 올라갈 건데 이오스 생태계의 이오스 홀더들한테 이목을 수 있고 음. 뭔가 집중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에어드랍만한 게 없거든요. 음. 마케팅 차원에서 음. 그래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전체를 에어드랍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개 토큰을 발행하면 음. 그중에 절반 한 5억 개 정도를 이오스 홀더들한테 뭐 1대2 정도의 음. 비율로 에어드랍 해주면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이오스 홀더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머니에다가 토큰을 그냥 찔러 넣어주는 거거든요. <웃음> 그냥 쑤셔 넣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내 지갑 안에 이 토큰이 들어와 있으면 응. 어쩔 수 없이 관심을 응. 가고 한번 뭔지 응. 찾아보게 되잖아요 응. 사실 그런 마케팅 효과를 놓인 거라고 볼수 응. 있고 그리고 스냅샷 시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네시스 응. 스냅샷 6월 2일을 기준으로 딱 하나 찍고 이거 기준으로 모든 에어드랍이 있는 게 아니라 응. 6월 15일, 뭐 6월 말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음. 그런 이유는 사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호스 생태계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에어드랍인데 자기네들 프로젝트도 잘 돼야겠지만 특정 시기만을 기준으로 해서 스냅샷을 해버리면 음. 그 스냅샷 기준을 이후로 해서 많은 뭔가 매도 물량이 나올 네.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는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시기에 스냅샷과 음. 에어드랍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 네. 그러면... 그 이오스 예전에 서울 미업할때 네. 에블피디아라는 그 토큰은 이제 이오스에서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해서 네. 여기에 투자를 해주고 네. 그 토큰을 우리가 이제 이오스 홀더들에게 <웃음> 나눠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오스가 네. 사서 나눠주는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어 이오스 토큰을 응. 지금 I C O 단계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그 I C O를 통해서 번 돈이 사실 응. 물론 이오스 I O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돈도 포함이 되어 응. 있거든요 응. 그래서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와 대비라면 이오스 I O를 만드는 블록원 측에서 응. 이 프로젝트와 대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응. 그 대신에 얘네는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뱁팀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초반에 런칭하기 위한 그 자본금 조달이 네. 됐으면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자기네들의 토큰을 에어드랍할 수 있는 거죠. 생태계에다가.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로건이 ICO를 통해서 번 돈을 생태계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형태인 음. 거죠. 음. 네. 여러 가지... 이오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에어드랍이 있는 게 수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웃음> <웃음> 좋은 거예요. <웃음> 그죠, 맞아요. 이게 어쨌거나 생태계가 다, 다 잘되기 위한 거고, 맞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음. 홀더들에게 좋은 겁니다.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에어드랍들이 있다 보니까 음. 제가 기대하는 건 아마 6월 2일에 이제 마지막 아이쇼가 끝나고. 네. 2월 3일부터 해서 메인 런칭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메인 런칭이 돼서 이오스 토큰이 이제 코인으로 바뀌어서 음. 이오스 코인이 내 이오스 지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네. 지갑을 열어보면 이오스 코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이오스 기반의 데 토큰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좋죠 공짜, 음. 공짜 토큰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오, 네. 기대하고 있어야 겠어요 네. <웃음> 그또 어떤 분은 네. 제가 에어드랍에 관심이 없는데 네. 이오스 지갑으로 이오스를 옮기지 않고 네. 업비트 거래소에 놔둔다고 해요 네. 그런데 빗썸에는 6개월 동안 거래를 안하면 자동 판매가 되는 그런 음... 조항이 있다고 네. 그래서 혹시 업비트도 그런가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아, 일단 뭐 빗썸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자동판매 기능, 자동매도 기능이 있는 거는 처음 알았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네.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에어드랍에 관심이 없으시면은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지갑에 보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보안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음. 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오스를 개인지갑에 보관하는 이유가 그 에어드랍 뿐만은 아니거든요. 에어드랍도 있겠지만 나중에 메인넷 런칭하고 나서 이오스 생태계를 꾸리, 꾸려가고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노드들이 어 구성되는데 네. 그 노드들에 대한 투표를 할수 있거든요. 음. 이걸 우리가 뭐 스팀에서는 증인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블록 프로듀서라고 네. 하거든요. 블록 생성자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투표를 할때 개인지갑에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투표를 할수 있는데 사실 거래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그 거래소가 이 투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라면 투표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뭐그 정도? 음, <웃음> 네. 네. <웃음> 네. 어떤 분이 음. 이오스 컨트랙트 주소로 이오스를 보냈는데 네. 근데 그게 업빛 거래소 지갑이라서 네. 이거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블로그원에 질 문의를 문 했더니 네. 어, 입금된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대요. 음, 그 아무래도 이게 이오스인데 이더리움 지갑에 있는 음. 토큰이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코리오스 그 회원분들 중에도 음. 실제로 이오스 컨트랙트 주소로 이오스 토큰을 보내신 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코리오스 에 들어오셔서 비슷한 일을 그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업비트에다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컨트랙트 주소로 잘못 보낸 토큰을 돌려달라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안 그래도 댓글에 진짜 많았는데 다행이네요 이게, 꼭 보셨으면 좋겠다 네, 다른 지갑 주소 다른 이더리움 지갑 주소 타인의 네. 지갑으로 보냈으면 돌려받을 아, 수가 없는데 네. 그 이오스 컨트랙트 주소로 보냈을 경우에는 아, 그렇게 아. 반환이 가능하다고 아. 예, 아직 막 반환 절차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음. 했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말씀드려야겠다. 네. <웃음> 한번한번 한번 댓글 달아드려야겠다. 네. 가능하다고. 코리오스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이 이제 뭐 여러 거래소랑 블로건을 상대로 해서 음. 관련 내용을 이제 질의를 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음. 그래서 코리오스에서 컨트랙트나 오입금으로 음.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 내용이나 오입금 관련된 카톡방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네, 컨트랙트 주소로 이오스를 보낸 분들의 어,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아. 약간 그런 거죠. 뭐, 뭐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네네네. 그런 피해자 모임 이런 네. 게 있어서 아. 그거 나중에 한 번에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 아 실수한 저, 분이 진짜 많나요? 예, 그 되게 많아요 아. 진짜로 예. 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웃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EOS는 아직 메인넷 런칭 전에는 이더리움 토큰이기 때문에 음. 이더리움 지갑 주소로 보내셔야 됩니다 음. 예. 진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단톡방도 네이버 카페도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마이더월렛에 있는 이오스를 네. 업비트나 비썸 이런 거래소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으신 네네. 분들은 어떻게 네. 하면 되나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더리움 어쨌거나 메타마스크나 마이더월렛이 둘다 이더리움 지갑이니까 음. 이제 거래소에서 입출금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입출금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오스 입금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럼 이오스 입금 메뉴를 선택하시고 입금 주소가 뜨는데 그게 아마 이더리움 지갑 주소일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그 자신의 메타마스크나 마이더월렛에서 송금 창에서 넣고 이렇게 그 이더리움 지갑 주소로 보내면 되는데 마이더월렛이나 이더리움 메타마스크. 네, 메타마스크 안에 이더가 조금 있어야 돼요 음. 어, 이더를 조금 보관하고 계셔야지 이 보낼 때 송금수수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빗썸이랑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더리움 말고 이오스 지갑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는데 <웃음> 아닌가? 있는 걸로 알고 지갑 주소가... 있는데? 아닌가? 아그 거래소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맞아, 맞아.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이오스 입금 주소를 만약에 받으실 수 있으면 그거를 생성하셔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더 없다 이오스 입금 주소 생성 버튼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 이더리움으로 보내시면 아마 이오스로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죠. 지금 확인해 봤는데 이더리움이랑 이오스 <웃음> 지갑 주소가 달라요 아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웃음> 거래소에서 받을 토큰이 이오스라면 이오스 음. 토큰 메뉴에 들어가서 이오스 음. 토큰 입금에 입금 주소를 생성해야 되고 음. 음. 그쵸. <웃음> <그래서> 맞는 토큰에 <웃음> 생성해서 입금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메인넷 관련 질문을 조금 할 텐데요. 네. 지금 EOS가 ERC20 토큰인데 네. 그럼 EOS 음... 메인넷이 나오면 은이 토큰은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지갑 안에 있는 지금 EOS 토큰은 6월 2일 뭐 한국 시간으로 6월 3일 새벽으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동결돼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가 없고요. 송금도 안 됩니다. 그 음. 그거 그 대신에 그 시점에 이제 동결된 이오스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음. 이오스 메인 레지 런칭되게 되면 이오스 아이오 홈페이지에 음. 제 이오스 토큰을 등록할 때 이더리움 지갑에 이오스 토큰을 등록할 때 네. 생성됐던 음.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 네. 이를 가진 이오스 지갑이 음, 생겨요. 네. 그 지갑 안에 이제 자신의 스냅샷 받은 이오스 토큰이 그대로 음, 같은 수량이 음. 이제 이오스 코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레지스터도 안 하고 그냥 코인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6월 3일 전에 팔아야겠네요. 어 만약에 뭐 음, 메인 런칭 이전에 코인을 매도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죠. 어, 스냅샷이나 어떤 토큰 전환, 토큰 스왑을 지원받지 못하는 거고 이오스 음. 네. 메인넷 관련 찌라시가 네.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개발자들이 몇명나갔다든지 네. 그런 거 어떻게 진입하기 궁금하신가 봐요 그 내용이 음. 뭐 저도 확인했는데 메인넷 연기 찌라시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연기라기보다는 음. 사람들이 6월 3일이 되면 땡 하고 메인넷이 런칭 딱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블록 프로듀서들이 음. 어떤 공동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음. 그 안에서 또 랜덤으로 임의의 선택으로 누군가가 음. 이첫 어 번째 블록체인, 첫 번째 블록을 생성하고 노드들을 가동시키기 위한 어떤 자원봉사를 해요 실제로 음.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뭐 다른 외부에서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 자체적인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메인넷 런칭이 6월 3일에 땡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길게는 뭐한 달까지도 걸릴 수 음.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내용이 약간 와전돼서 <웃음> 커뮤니티에서는 메인넷 런칭 연기됐다 이런 아. 식으로 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시면 은아 음. 이게 어, 누군가가 어떤 특정 주체가 메인넷을 런칭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 그, BP들과 커뮤니티가 음. 함께 만드는 메인넷이라서 이렇게 시기가 조금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팀 몇 명이 나갔다는 거는 루머인가요? 저는 그런 내용은 사실 뭐 확인된 바가 없어서, 예. 아. 네. 그래서 뭐 이게 특정 주체가 주도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서 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해당 기간을 조금 단축하려고 전 세계의 <웃음> BP들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 미리 테스트도 해보고 네. 자 다들끼리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조금 방법을 계속 음. 찾고 있는 상태예요. 음. 그리고 음뭐 개발진 퇴사나 이런 각종 루머나 찌라시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음. 아예 저희 그 코리오스 커뮤니티에 퍼드 네. 브레이커라고 해서 게시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와 보시면은 음. 지금 돌고 있는 이 찌라시나 어떤 루머들이 네. 지니가 어떤 건지 이렇게 아, 파악하실 음. 수 있습니다. 음. 네. 코리오스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 좋았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EOSIO 1.0은 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블로건이 공식 출시될 EOSIO 1.0에 대한 릴리즈 노트를 공개했는데요. 음. 이게 블록체인을 런칭할 주체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 안내, 그리고 체인 런칭 시기에 뭐 가짜 체인들이 사용자들의 프라이빗키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EOSIO 소프트웨어가 응. 어떤 특정 주체가 런칭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EOSIO 기반의 블록체인을 런칭하고 싶어하는 기업가들이나 기업들한테 이 EOSIO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응. 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토큰 발행량이나 뭐 초기 분배량 응. 그리고 시드의 그 시드 노드의 개수나 응. 토큰 심볼 이런 것들도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자신들의 블록체인을 런칭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요. 네. 커뮤니티가 주도해서 이렇게 블록체인을 런칭하게 되더라도 블로거는 어떤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그 AS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거라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또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온전히 커뮤니티의 몫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지가 됐고, 현재 u b 에 EOS IO 1.0이 이제 92% 정도 완료된 것으로 음.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면 EOS 가격이 네. 만약에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네. 개발자들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 아,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EOS 가격이 높아, 어, EOS의 특성상 음. 어떤 탭을 런칭하려는 프로젝트 팀이면 EOS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음. 아니면 내부의 대비나 내부의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EOS 토큰을 임대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EOS를 어떤 형태든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 EOS 블록체인 위에 네트워크나 CPU나 이런 컴퓨팅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음 EOS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EOS 생태계가 그만큼 발전한다는 얘기고 EOS 생태계의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BP들이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의 총량 총 파이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BP들이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의 총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EOS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CPU 요만큼을 사용하기 위한 그 법정 화폐의 가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 거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EOS 가격 상승과 뭐 BP들이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의 어떤 속도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어이 BP들이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어떤 성장 속도가 이걸 따라가지 못할 때는 그 커뮤니티의 토큰 홀더들이 BP들에게 압박을 줄수 있거든요 투표를 통해서 더 나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BP들에게 투표를 해줌으로써 어이 BP들이 열심히 더 성능 좋은 서버와 어떤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오스 토큰의 가,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보합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OS에서 네. 메인넷이 나오면 은 음. 개발자들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뎁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C++만 지원을 하는지 다른 언어 지원 안 해주시는지 어뭐 앞으로는 다른 언어가 지원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지원해주는 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C++ 언어만을 지원해주고 있고 음. 근데 뭐 사실 어, 현재 GitHub에서 가장 상위, 상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언어 분위기도 하고 음. 그리고 뭐 속도 측면에서도 가장 훌륭한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메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 C++를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